음... 어 어떻게 이렇게 발음하러 네. 나오실 수 있죠? 음, 대단하네요 선생님 네 음, 쌈밥에서 음... 나오는 클라본인가요 아. 음, 이거를 또 <웃음> 곱하기는 이제 좌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a a는 1이니까, 어, 어 이거는 이제 1을 <웃음>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네. 이제 생략해주고 그런 게 이제 이제 x 플러스 y가 나와서 네. 이제 그 네, 여기가 대입해주면 이러한 이제 어? 여기 여기가 이제 x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성립 이제 되는 음. 이제. 아, 이제 알겠어요. 네.